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인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먹자골목의 최고의 상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가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인로데백화점이 건너편에 있고, 또그 건너편에 지금 현재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상인동 자체에서는 동네 상권이지만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상권 형성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여 일대의 신축 상가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10억 후반대에서 20억까지 실질적으로 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팔린 것도 있고 아직 팔리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재 건축을 하는 건물도 되었 있습니다. 물론 신축과 비교하면 다소 팔릴 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중요하죠. 매매 금액과 그 다음에 상권의 위치를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느냐. 그리고 도로를 몇 미터 접하고 있느냐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서는 뭐 가성비는 사실상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너에 위치하고 상권 자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는 뭐 평생 걱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자체를 보게 되면 건너평에 상인동 롯데백화점이 위치하고 있고 이 일대의 아파트 세대수가 엄청나죠. 그리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파트 자체에서 그냥 뭐 간단하게 어 점심저녁을 먹을 수 있지만 젊은 층들은 아예 상인동 롯데백화점 건너편 억자골명이 형성돼 있는 곳에 대부분 모여서 금주가 물을 즐기곤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택가에 조용하게 있는 집들이 사실 뭐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은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죠 분위기가. 조용하게 있는 상권이 형성이 없는 그런 동네에 가격대는 사실상 집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두산동이든 아니면 동승로든 보면 은 상권이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된 곳에 집가가 월등하게 많이 오르고 있고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뭐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집은 조용해서 살기가 너무 좋다. 그건 예전의 얘기죠. 물론 집으로서만 봤을 때는 그런 뭐 상권이 없는 주택가의 집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은 집가 형성이나 향국을 내다보더라도 가격 상승의 요인은 결국은 상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외부와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부에 1층 같은 경우는 상가가 들어와 있어서 통유리로 해서 1층 인테리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외부에는 스타퍼플렉스와 대리석으로 해서 시공을 해놨는데, 현재 새로 짓는 건물과 비교를 해도 퀄리티가 크게 딸리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되지도 않았지만은 요즘 짓는 인테리어의 형태가 외부에 화이트 톤으로 해서 마감을 하고 핑크나 벽돌로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현재 있는 건물도 싱크로 얼마든지 인테리어는 가능하죠. 건물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과 동일하게 cctv 채널이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건물 내부에서 가게로 들어갈 수 있는 방화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마찬가지,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8인승에서1 2인승 정도에 되는 엘리베이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자체를 좀 넓게 뽑아 놨기 때문에 가 전혀 가파르지 않고 올라가거나 좁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벽면에는 체관과 통풍을 위해서 PL창호화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계단 자체 높이도 그렇지만은 폭도 넓기 때문에 좀 시곤시곤 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2층에는 원룸과 미니트롬 3개의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층에 창고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룸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기존에 사용을 했었고요. 3층 주인세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주인세대의 안방 같은 경우는 워낙 넓게 뽑아 놨기 때문에 12자 농이 들어가고 옆에 붙박이장이 따로 설치가 되죠. 물론 파우더룸도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일단은 농을 외부에 내놨는데 기존에 수납장 형태로 사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넓은 방화문을 열고 주인세대를 들어가게 되면 신축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키노피 밀러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중문, 사면동 중문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문을 열고 좌측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이용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붙박이장과 에어컨이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보일러실이죠. 보일러실에는 마찬가지 닥칠과 겸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있는데 코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가각전자라 해서 코너 부분의 일부분을 도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주부들이 선호하는 미온자 보조로에서 아일랜드 식탁을 겸해서 사용하게끔 되어있고 넓은 사과 광폭수전을 사용하였고요. 상부장하부장이 일반적으로 림을 사용하는 싱크대, 상하부장과 냉장고장이 아닙니다. 아이그러시 제품이 아닌 코팅 도장을 이용해서 무광 처리된 웨탄 도장을 사용했는데, 싱크대로 보여주고요. 마찬가지 벽면 쪽으로 해서 세방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같이, 같이 겸할 수 있는 실전장을수공해나고 전남양 쪽으로는 넓은 PL창우, 창호, 이중창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가다가 좌측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방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방으로 사용해도 되고, 서재로 사용해도 충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바로 옆쪽으로 해서 안방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넓다 하는 것이 눈에 확인이 되고, 마찬가지 벽면적으로 열두 자 농을 놓고도 벽면쪽에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넓다 하는 것이 확인되고 맞은편에는 파우더룸도 시공되어 있어서 예전에 넓은 안방을 찾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쪽으로 부부욕실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부부욕실 자체에도 좀넓찍하게 뽑아넣는 편이고요. 그리고 옆에 PL 창호와 차워부스 울틴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격차까지 주었고요. 마찬가지 젠다에도 넓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부분에 벽체를 새로 만들어서 공간 활용도는 좋게 만들어놨지만 사실 벽체가 없이 냉장고장과 렌지장까지 시공이 되어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실에 시공되어 있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바닥에 샤워기도 시공이 되어 있고, 무팀방지를 위해서 바닥에 벽체 또한 마찬가지 일을 해놨고요. 건물 내 외부를 보게 되면 은 예전에 지었다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기본적으로 리션 자체가 아주 좋다고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또 좋게 생각을 한다면 벽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냉장고 두 개를 놓고도 은합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놨는 것도 어째 따지 보면 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건물의, 물의 계열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개요 및 매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보신 바와 같이 옛날 구평수로 따지만6 8평 연면적은 1 1 0평 매매 금액은 168,000, 융제은 45,000이고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 5억에서 7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보증금은 2억 200이며 임대 총액은 327만원 부가세는 별도고요. 예전부터 오래 있었던 분들이라서 월세를 올리지 않고 예전금에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를 원룸이 지금 현재 22만원을 받고 있다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세를 놓고 있는지 확인이 될 것이고요. 인수금은 직접 들어가서 사느냐 아니면 은 세를 놓느냐에 따라 틀리고 대출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세를 놓는다면 은 전세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인수금은 6억에서 8억 정도의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시간에 이 동네를 한번 찾아본다면 은 얼마나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공실이나 집가 상승은 굳이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